안녕 여러분 오, 어, 나왜 안뜨지? 아 됐다 나왜내 아, 얼굴 안뜨지? 나도 내 얼굴 보고싶다 오늘 할로윈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사랑샛포 한거 보고 다들 그금발 앞머리 기대하셨을텐데 브이라이브 영상까지 그렇게 남기는건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웃음> 이렇게. 머리띠 끼고 앞머리 내리고 이렇게 와봤어요 어때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여기 지금 하트도 있고 엄청 저 완전 비슷하게 꾸몄었다고요 지금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지만 머리 내려가지고 오늘 할로윈인데 여러분들 뭐 하셨나요? 뭘 못했겠지만 <웃음> <웃음> 여러분 내가 한거 아니에요 무서워 아, 아, <웃음> 아, 할로윈이라고 지금 우리 V앱을 하늘이 돕네 어? 음, 너무 귀엽다고 고마워요 너가 더 귀여워요 아 오늘 생일이에요? 귀여운 우리 쪼율 아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닉네임이 <웃음> 귀여운 우리 쪼율님 생일 축하해요 <웃음> 집에서 자는 거 밖에 더 있나? <웃음> 그죠? 할로윈은 집에서 자면 되지 어 뜨끈한 어 이렇게 집에 이렇게 켜놓고 난방 켜놓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 보면서 어? 그렇게 있으면 그게 할로윈이지 잘하고 있네 <웃음> 아 오늘 그저 그 금발머리 앞머리도 하고 이렇게 찍었었는데 생각보다 다들 팬사인에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아 여기는 지금 팬사인에 했던 그곳입니다 이제, 계셨던 팬분들이 가시고 이렇게 설치해서 여러분들 만나러 왔어요 오늘이 이제 공식적인 제 글래시 앨범의 끝이잖아요 팬서도 오늘이 마지막이고 그래서 글래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싸움 좀하냐고요음 못하는 것 같은데요? 싸움 못해요 <웃음> 아이고, 내일 시험이시라고 시험 파이팅! 응원해요 <웃음> 맞아, 오늘 사랑세포야 <웃음> 내가 지금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더 사랑세포 안같다 보이겠지만 저는 오늘 사랑세포 코스튬을 했답니다 이거 옷이랑 머리띠랑 이건 그대로 했는데 사랑세포인데 나 예스. 음. <웃음> 오늘 뭔가 되게 마지막 팬싸라 그런지 좀 시원섭섭하고 그렇더라고요. 응? 엥? 내가 왜 섭섭하지? <웃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건 잘 보완해서 다음 앨범때 멋있게 빵 나오면 되는 거니까 다음 앨범 스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스포를 할게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저는 이 활동이 아 오늘 끝나고 이제 다음 활동을 준비하러 또 열심히 달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더 좋은 노래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러 올 올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글래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글래시 <웃음> 스포? 스포 진짜 할게 없어 근데 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어... 컨셉이 확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뭐 갑자기 내가 막막 이렇게 막 섹시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막 갑자기 막 결이 너무 달라지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웃음> 나 스포 너무 많이 했나? <웃음> 이게 스포가 돼? <웃음> 오늘 또 이렇게 제 그것도 생기고 뭐야 브이라이브 채널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잠깐 와봤어요 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수록곡에 발라드 있냐고? 어, 그런 건 아직 모르겠네. <웃음> 내가 활동이 오늘 끝나가지고. <웃음> 그거는 뭐 차차. <웃음> 음. <웃음> 여, 아, 여기 오래. 저기요. 이거 정수리 뿔 아니고 하트거든요. 저 사랑세포라서 지금. 하트 머리 뜯긴 거거든요. 이게 어디야? 무슨 머리지? 여긴가? 작사작곡 최근은 안 하는데 했던 노래가 있기는 하죠. 작사작곡 해둔 노래가 있긴 하죠. 아, 그럼 스포가 아니라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예언해달라고요. <웃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다음에 하고싶은면 예언 한번 해보자 어..그러면은 뭔가 제가 원하는 건 노래가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 입학 오네? 뭔가.. <웃음> 난잘 모르지만 <웃음> 그리고.. 음 그리고 노래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지 않을 거거든요 <웃음> 여러분들도 그게 더 좋잖아요 대신 이제 제가 해야될건 그건거죠 좋은 노래를 찾아서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기 위해 제가 더 열심히 해야하는 건거죠 그렇습니다 <웃음> 오늘 팬사인회 했는데 그한 팬분께서 저 미팅트립 때 히토미가 이제 저 따라했던 거 있잖아요 막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비닐봉지에다가 이어폰 하고 그걸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나를 따라하는 히토미를 똑같이 따라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짱이신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같이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었어요 그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지금 얘기만 들어도 너무 보고 싶지 않나요 그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팬사도 너무 즐거웠고, 당분간 또못 봐서 아쉽겠지만 저는 열심히 다음 앨범을 향해... 뭐,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가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앨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히 기다려 주고 계시면... 얼른 다시 짠 하고 나타날게요 그럼 오늘 브이라이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채널도 생겼겠다 자주 올테니까 뭐 제가 딱히 다른 활동이 없어도 브이라이브로 자주자주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니깐요 오늘 이렇게 활동 끝났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네 <웃음> 아쉬워하지 마십쇼 <마십시오>. 예 <Yeah. 웃음> 日本語お願いします。日本語、うんはい。頑張ります。まあ愛愛してる愛してるゆりです。はい。あなた好き。うん。<笑><笑> 자주 보자. 알겠어. 자주 보자, 우리. 요즘에 빠져 있는 거 뭐냐고? 아, 방금 마무리했는데. 그럼 이거 이거 하나만 더 대답해 줄게요. 요즘에 빠져 있는 거 요새 영화 보기에 빠져 있는데 제가 항상 공포 영화만 봤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영화는 유명한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포 영화에만 엄청 바삭하고 그리고 이거 봤어, 봤어, 이건 봤어, 한번 봤어, 다본 거예요. 공포 영화는 거의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영화까지 다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포 영화 말고 이제 좀 감성 있는 그런 영화도 좀 봐보고 뭐 영상미 있는 그런 영화도 보고 좀. 슬픈 것도 봐보고 로맨스도 봐보고뭐 이것저것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 한번 봐보자 싶어가지고 요새 그 뭐더라? 하와이안 레시피라는 영화랑 조제보다 말았는데 여러분 하와이안 레시피 꼭 봐주세요 왜 내가 홍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고 또 저한테 추천해주실 영화가 있다면 저한테 꼭 추천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저녁 메뉴는 떡볶이!